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320D 미션을 교환입니다 이곳이후 미션 온도를 확인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엔 아직 온도가 높은 편이네요 적절한 온도가 될 때까지 식혀준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순서대로 오일팬 고정 볼트를 모두 제거 후 조심스럽게 팬을 탈거합니다. 탈거된 오일팬 내부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를 포집하고 있으며 별다른 특이 사항은 관찰되지 않네요. 신품 ZF 서비스킷입니다. 해당 차량은 오일필터가 오일팬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 어셈블리만 교체하는 아우디와 달리 일체형 펜을 교체해야 하죠 신품 오일펜 볼트와 레벨링 플러그도 준비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는 오일펜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품 펜을 장착 후 볼트를 가이결합니다정비지침서에명시된 순서대로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ZF 라이프가드 플로이드 8 8단 정품 오일입니다. ZF 변속기의 경우 규격이 독자적인 관계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레벨링에 관련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을 걸고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펜을 이용해 미션을 온도를 떨어뜨려 주고요 다시 한번 변속 시퀀스를 진행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수입된 미션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플러그를 닫자마자 오일 온도가 오르고 있네요 토프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프로 체결합니다 320D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소량 샘플링 해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볼트 및 플러그 그리고 오일팬 어셈블리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지원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DT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입니다. 이상 320d 8단 미셔널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